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게임은 노페어플레이 병맛 축구게임인데 요즘에 한편이가 저한테 계속 네이바루! 음, 자꾸 축구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WSDH 혹은 게임패스 스킬을 이용해서 오케이 그렇 식으로 이런 식으 예? 축구게임인데? 어? 싸커키 <웃음> F를 눌러서 매 달리기. <웃음> 공 컨트롤 모드. 음. 아 이런 식으로 컨트롤 하다가 슛. 오오오오 아 이게 뭔가 자동으로 이게 뭐가 되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얘가 트래핑을 해 주는 게 아니야. 내가 그 방향에 있어야 됨. 아무것도 안못 했어, 게임이. 좀, 좀 이상해. 아, 공 가지고 발도를 못 하겠어, 이거. 아한 편나 들어와 봐. 3대3 게임 만들어 놨어. 저 들어간 좀. 자꾸 네이마루 네이마루 하는 정말 큰코 다치게 해 준다 내가 오늘. 네, 네이마루 보여 드릴게요. 우리 쪽에 있다 보면. 그렇지. 오. 이새 <웃음> 잠깐만. 패스 패스 패스. 죽어. 아이너 아. 패나. 아! <웃음> 한 패나. 야야야야. 너 나. 도 나. 야야야야. <웃음> 그렇지. <에이! 웃음> 아니 이게 <웃음> 이게 네이마르야. 아 이런 미친 게임아 갖고 와공 갖고 와. 공 받. 아, <목소리가> <웃음> 어, 오, 오, 오, 지금 좋아, 오, 좋아, 막아. 막아. 아, 됐어요, 됐어요. 안돼. 지 들어 놓나, 와 나. 지금 우겨 나, 우겨 나, 우겨, 우겨 이 꺼져 막 밀어들, 밀어들. 내마을 안돼 안돼 안돼 안돼 비었다. 막아라. 미친. 나와 나. 너. 안돼 안돼 어디 어 어디 어 됐어요, 됐어요. 아하. 걷어치, 걷어치, 걷어내, 걷어내, 걷어내, 걷어내. 어 좋아, 야, 비웠다. 좋아. 간다. <웃음> 또이 새끼. 오 야, 다 이거 치다. 이이 새끼. 이거 치다. 이거 치다. 이 이거 치다. 어거 치다. 이거 이거 야이게치 이거 치다. 이거 이거 치다. 이치 이거 치다. 이치 이거 치다. 이이이 어치다 죽어. 아아아 아. 죽 거봐. 봄 갖고 와. 내이마 님한테. 지금이 아, 아 펜다 아, 아, 아, 펜다 나를.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 돼. 어, 안돼안 돼. 안 돼. 모두 아제 뭔데? 쟤 뭔데 야. 제 아, 뭔데? 제왜 스트라이커야? 아니 우리 보들 뭐해? 아니 우리 보들 진짜. 이 <웃음> 못타네 못해 밀지마 밀지 지마참야왜 내가 야 콜목 혔는데왜 니네 군이야 콜목 혔는데 암패나 어? 같이 가요 나어라고 암패나 같이 가안 나? 어야 이거 어떻게 암패나 나오라고 암패나 같이 가 나. 걷어내 걷어내라고 얘들아 어, 그렇지 가가가가가 고고고 내가 치워줄게 이 <웃음> 짓기 그렇지 아 나이스 아, 아. 나 어시스트. 나 골키퍼 치워주. <웃음> 나 미키라고요. 어 심지어 우리 볼이야? 골 넣었는데 우리 볼이야? 아, 아, 아. <웃음> 그렇지. 예예예예예예. 치달, 치달. 어 나이스, 나이스, 잘 뽑았다.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웃음> 뼈 소리 나. 아, 그렇지, 아, 그렇지. 아 계속 굴려, 계속. 어나 죽어. <웃음> <나> 죽어. <웃음> 죽어. 깨 <깨시는> 소리 나는데. <웃음> 나 죽. 아, 피했다, 피했다. 어, 어. 뒤졌다, 뒤졌다, 뒤졌다. 아제제어이었다 그냥. 잘 <웃음> <웃음> <웃음> 붙잡고 싶은데 사랑해요. <웃음>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 형 이겼어. <웃음> <웃음> <웃음> 아, 이거. 한판만더 하자. 맵바꿔서한판더 하자. 사랑해. 사 아, 사 아, 자제해줘. 혼자 그렇게 형, 형 잡고 봤어? 자제조. 자제조 그런 거. 반갑습니다. 혼자 플레이하는 거 자제해 줘. 그렇지. 어디? 어딜? 아! 있어. 또 시작이야 얘네봇. 엄청 잘해. 자제해 줘. 아, 자제해 줘. 아. 우겨놔 우겨놔 우겨놔 아 그렇지 드디어 정신 차렸구만 드디어 정신 차렸어 호호 아, 아, 아, <웃음> 이걸 비네 네이마루 아아 아아 아. 아, 아, 깨비 어 지금 응? 오 좋아 좋아 좋아 뭐지? 같이 가 아, 아니 잠깐만 왜안 잡아줘 왜안 잡아주냐 한편은 같이 가 오안 돼! 테클 그렇지! 슈퍼 세이브, 슈퍼 세이브! 슈퍼 세이브! 가, 가, 바로 가. 아, 아, 아. 자제해줘! 아! 와! 야! 3대 0 미쳤다. 어, 얘네 화났다. 헤드 트리. 안 돼, 피해. 도망가. 도망가. 어, 어. 헐, 헐, 헐, 나. 나 몸이 말을 안 들어. 올라. 나 몸이 헐, 말을 안 들어. 올라. 이번엔 우리 보시 훨씬 잘하는구만. 마가! 오, 어. 진짜 막을 줄은 몰랐다. 아, 씨! 으아! 오, 야, 너 키! 오, 야, 이 키! 오, 야, 너 키! 오, 야, 너 키! 오, 야, 아아아아 아, 아, 아, 아파요 그만 그만 하랬지 <웃음> 사람이랑 해보고 싶다 이거 그니까 러오 점프 걷.. 걷어차기 했어 좋아! 아깨비 오 역습 역습 역습 역습 안아줘요 오! 오! 아아아아어얘두골 차이밖에 안나? 우리 팀이 되게 많이 이기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저리 안가? 저리 안가? 오, 오 안돼! 아아 아, 됐다 야! 이거 5대4야 정신 차려! 아니 지금.. 막아 막아 세리머니 못해 막아 아이 진짜.. 어 안돼 야야 왜그래! 미친! 오오 죽어 죽어 어어.. 아아아 오우 됐다! 됐다! 야 이거.. 아..아..너.. 저거 넣야지 넣어, 제발 제발 아 제발 잡아, 아, 이제 가가가가가 가, 가. 가, 가. 와와야한패시야내이 와. 말은가 <웃음> 이 게임 집도한다 야 뭐야 41초 남기고 오대5공 <웃음> 나한테 줘 내가 집도한다 어 왔다 아 <웃음> 시가비 어아아야 <웃음> 우리 두명 갔다 안돼 한펜 마가 아 그렇지 블루록 나에게 축구는 다리이다. 안돼. 와. 아, 아, 그 아, 그 <웃음> 아 뭐해? 죽어. 어이 미친놈들아. 와. 와 <웃음> 비겼다. 아, 아, 아. <웃음> 아. <웃음> 아. 막판? <웃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가. 내가 마무리. 아 지금 그렇지. <웃음> 와 미쳤다 에고이스트 폰 미쳤다 <웃음> 야 이거를 빈 공간을 안드네 역습 역습 촥! 아! 야 테크 멋있어 안돼 걷어내 그렇지 슈퍼 세이브 지금 이 게임에서 제일 중요한 지점은 여기다 짜라미 아! 씨해술하네슈하네나 아, 이거 테크할 때마다 왜나땅 밑으로 꺼지냐 안돼 막아 어 좋아 아! 안되지안 돼. 지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되겠다 너 죽여야겠다 어너 쓰러져 있어라 어 쓰러져 있어 그렇게 야왜 아무도 안왜 <웃음> <제발 걷어내. 웃음> <제발. 웃음> 나에게 있어서 죽고는 살인이다 넌 누워 있어라 넌 누워 있어라 어 안되겠다 넌 누워 있어라 어쟤또 쟤 시작이야 한편이 또 시작이야 그렇지, 아, 아, 죽여. 아니, 어, 그렇지. 미쳤고 미쳤고 미쳤고 음. 한편이 혼자 게임하고 있잖아 저팀 그래 패스하라고 지금 그래 한편이 혼자 게임하고 있다고 저팀 공수가 한 명이라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이길 수 있다고 이번에는 됐어! 아아아! 그 큰샤필! 아, 죽여, 죽여. 걷어내, 걷어내 걷어내 걷어내 얘들아 얘들아 정신차려 안돼이거봐또 아, 시작이야 어. 바로 담고 오! 좋아! 아, 바로 제껴주고 바로 슛 해주고 나이스! 오. 와 오, 뭐 이게 바로 꼬래 냄새! 와아 뭐야 이게 바로 와한번더 가야겠다 호랑나비? <웃음> <웃음> 오 이걸 빼? 이걸 빼? 얘 뭐해? 나이스! 드디어 <웃음> 이기겠다! 야 얘네 하나 썼다. 얘네 하나 썼. 쟤쟤 쟤. 얘네 하나 썼. 쟤. 아아아 아, 아, 당한다. 당한다. 쟤쟤 아, 쟤. 이제 죽었어. 이미 죽었어. 아아 아. 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웃음> <웃음> 안 펴라. 아. 포기해라. 이번 판은 이번 판은. 나의 승리다! 나는 우리 팀이 밉다. <웃음> <웃음> 와 <웃음> 자기, 패고 <웃음> 자기, <안 해>? 자기 <웃음> 편... 편 패고 있어. 똑바로 안 해? 자기 편. 똑바로 안 그렇게 하고도 어? 자기 편 패고 비를받아가 자기 편 패고 있어. 이게 환상적인 패스가 돼서 그렇지! 데뷔 이겼다. 아싸 오락나비. 이렇게 해서 1대1로 1승 1분 휘패. 아 재밌었다 아 근데 개재밌네 이거 다음번에 사람들 껴서 한번 해볼까? 네 사람 많은면 재밌겠다 이거 한편아 너 방송에서 이거 할 사람 모아와봐 <웃음> 이거 시참으로 가자 시참이 개재밌을것어 오케이 오케이 멤버들도 한번 하자 멤버들도 한번 이거 멤버들한테도 팀 모아보라 그럴까? 그래가지고 네. 한번 진짜 이거 어차피 뭐 실력게임은 아닌 것 같으니까 네 FC 만들어가지고 어 FC 만들 리그전 한번 할까 이거? 네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너 봐.